트리키타워입니다 제가 이 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사실 사고서 어, 이 게임을 사고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음, 그래가지고 오늘 게임을 해볼까 합니다 방송에서 했다고요내 방송에서 트리키타워를 했어? 언제? 아.. 어,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했었나? 어쨌든 간에 저번에 했다네요 <웃음> 저번에 했었는데요 자 오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내 방송에서 했어요? 나 키도 생각이 안 나는데? 싱글플레이로 해봐야겠다 네, 순수 됐었다고요? 저번에요? 저번에 언제 예요나 기억이 없는데? <웃음> 아나 어, 지금 근데 진짜 방송에서 트리키타워를 아 뭔가 한거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뭔가 기억이 안나 1년 전쯤이에요? 그러면 은 저번 애가 아니잖아요 <웃음> 저번 애가? <웃음> 저번 애가 아니잖아요 백마법 극마법이 있네 어... 우와 이동 밀기 계속 회전? 저 회전이 뭐라고 했지? 잠깐만 요 회전이 뭐였죠? 저정도 싸우면 되는거야? 1분 안에? 아니 나 회전이 뭔지 알려줘야 될거 아니야 바보야 아나 회전이 뭔지 못봤는데? 회전이 뭐였지? 어어? 나... 아예 회전 이 없이도 잘 살겠지 뭐 좋아요 어, 대 됐다.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터득해버렸다. 키야아아? 아, 쉽, 쉬운데? 혼자기여서 그런가? 이거 어차피 높이 쌓으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아, 미친 건가? 너무 커! 너무 거대해! 쉬마 얼마나 큰걸 주는 거예요, 걸 대체? 됐다. 이러면 된거 아니에요? 쉬운데? 오, 아니야, 나이 게만 해본 거 같아. 뭔가 방송에서 해본 거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안 해본 거 같아요. 이거 너무 쉬운데, 근데 나나 나 생각보다 잘 하는데? 이거 그냥 랜, 온라인으로도 할수 있지 않아요? 로컬 배틀리를 해야 되나, 온라인 배틀 해야 되나? 해보자 온라인컵 찾기 시간 안 적혀 있었냐고요? 나 구분했다는데? 근데 오늘 킨지 구분되지 않 구분했다는데요 <웃음> 구분 한 판을 하긴 했어? 온라인 게임 찾기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 노멀 됐다 자? 어 이름이 자야? 깡은 어디 갔어? 잠깐만. 아니, 깡은? 왜 근데 이거 왜 사람 안 잡히지? 이거 원래 이렇게 안 잡혀요? <웃음> 아니야, 잡힐 거라 생각해서 돌렸단 말이야 이러지마 안 잡히는데? 더번 어떤 스트리머랑 하다가 털려서 나이 게임 다시는 안하고 접었지 않음 이거 저격 가능하겠는데? 털려서 제가 저걸 했다고요? 게임한지 9분밖에 안 했는데 9분 안에 한번 털리고 끝났다고? 아닌데 내가 방송에서 한번 정도 했으면 은저어도 30분 이상은 했을텐데 생각해보니까 어, 왜냐면 제가 방송에서 게임을 하면 은 이상이 있지 않은 이상 30분은 해요 어 이거 사람 만들어 온라인 게임 잡기 노멀 잡피지 않을까? 이거 빨리 끝난다고요? 아 근데 3 0분 정도 게임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내가 사람한테 발려서 게임을 접은 건개뎀푸드밖에 없는데? <웃음> 내가 내가 내가 발려서 접은 게임은 개뎀푸드밖에 <웃음> 없는데? 아 리얼. 응 아니야 방송에서 안한것 같은데. 아개뎀에서는 진짜 개빨리고 끝났지. 아픈 손가락이에요 <웃음> 그때 시청자분이 개댐프대 해달라고 해서 했었는데 <웃음> 어! 백님이다 뭐 A한테 좀 털리시긴 하던데 <웃음> 어 이거 갈수됐네 가자! 더이상 사람 안들어올것 같은데 아 백님 정돈 이기지 아배 백님 정돈 이기지 기 뭐냐고요? 아니 튜토리얼을 보고 오시던가요 <웃음> 아니 튜토리얼을 보고 오셨어야죠. 왜 저한테 물어봐요, 그거를. 지금 와서. 오, 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돼! 어. 에이, 배인님 정도는 이긴다. 내가 안돼! 어, 너이면못 이길지도 안돼! 클났는데 진짜 클난 거 같은데 어, 됐다. 이거 단단하게 내려주고 어? 나 너무 큰 도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게임 내가 아는 걸로는 이렇게 하는 게임이 아닌데 분명? 내가 봤을 때백님 이거 키 오른다. <웃음> 아니네.. 아 뭐야 안해? 아 뭐야! 백님 단척 키모른다길래 이거 모를 줄 알았지? 아, 야, 야, 얘들아, 떨어질 거면 곱게 떨어져. 허, 됐다. 저거라도 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됐다. 저 이거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위로? 아니네? 아 뭐예요? 어 뭐야? 내내쭉 내려 쭉 내려. 안돼 안돼 넘어져 넘어져 옳지. 뭐야 아니네? 이거 못 사죠 못 사죠? 안돼 어 저게 어떻게 돼? 아아꼴 받아 한판 더해요. 나..나..아 꼴받아 나 이거 인정못해 <웃음> 나 이거 인정못해 아 내가 진리가 없어 백님한테 이거 인정못해 한번더 해요 아나 이거 인정못해 아 인정못해 인정못해 절대 인정못해 저 반말하시는 거예요? 저 반말하는 사이 아니거든요? <웃음> 아니 이님 지금 이기셨다고 말 놓으시는 거예요? 하! 하! 하! 이건 뭐지? 그럼 이기죠? 아이 노력해봐야겠다 아이고 이거 다 하면 안 되는 건가? 어어 아 참고 작강 이 게임 오늘 처음 한유빔 <웃음> 뭐야 끝이네? 아이고 뭐 어렵다 모드가 오오 떨어진다 저거 어? 어? 어? 저게 어떻게 저렇게 딱 박히지? 이거 내가 봤을 때 블럭 차이야. 블럭이 힘이 부족해서 그래. 우리 블럭이 어? 우리 블럭은 저렇게 안 박혀서 떨어졌어요. <웃음> 아 이거 거참. 아 이거 이거 이이 보드 아니었으면 이겼다. <웃음> 아이랑 오를 쓰라고요. 아이랑 오가 뭔데요? 추하다고요? 나 아직 3, 세판 아니야. 나 아직 한판남았어내 명의를 회복할. 인생은 3, 세판이라며어내 마지막 차존심을 걸고 한다 진짜. 추하다니요 여러분. 아니 아이랑 아이랑 아이랑 오가 뭔데요? <웃음> 아이랑 아이 아랑오 쓰라면 더 뭔진 안 알려줘 정작. 아니.. 나쁜 사람 뜨라면서 정작 뭔진 안 알려주고 아 이거 떨어진다 됐다 안돼! 가지마! 이 쓰레기야! 아 근데 제가 테트리스요런러 못하긴 해요 어 내가 내가 내 테트리스 실력 나에게 났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지 전 뭐야 비켜 뭐야 저게 아니 저게 뭐야 미친 어머 이게 뭔 일이람 됐다 아! 아니, 나 오히려, 오히려 기강을 닫는다 생각하자, 이걸로. 어딜 놓으시려고?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어! 옆에 공격하다가 내꺼 못 봤어! 안 돼! 얘도 안 된다 말았네 너도 안 되는 거 알고 있지? 확 뒤틀려버려라? 어?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아니 이게 이 정도로 쓰러져요? 아난 쓰러져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유 아 뭐야? 어아아아니 이게 이렇게 까지 쓰러지는 게더 웃기다 진짜? 아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야 아 진짜 미치겠네? 나락을 가도 좀 곱게 가야지, 인간아. 너 뭐야, 저 뭐야, 저왜 섰어? 안 돼, 쓰러져야 돼! 어! 진짜 쓰러졌어! 뭐지? 나 마을에 마법이 있나? 말하는 대로... 쓰러져야 해! 뭐야, 저 그랜드 피아노는? 안 돼! 아, 아하. 졌어. 진짜 뭐야 저 그랜드 피아노는 <웃음> 아니 아니 근데 중간에 떨어지는 게아 <웃음> 아, 이거 내가 진 거다 인정한다 내가 졌다 아 깔끔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세 판에서 다 졌으니까 아 강해져서 돌아온다 강해져서 돌아온다 태관 수련 들어가자 어딨어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캐릭터가 문제야 캐릭터부터 바꿔야돼 너로 하고 이거다 아 이거 제가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아 이거 안되겠네 잠깐 너무 조팝이라 폐관 수련해야겠다 이거 님보다 잘하는 게 뭐냐고요 왜 시비 털어요 한번 이긴 거 가지고 한 게임 이긴 거 가지고 아 정말 사람 속상하게 만드시네 뭐야 저건 또. 넌 뭔데 왜 시비를 털지? 게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세 번인데요? 한 가지 게임을 이기신 것 가지고, 어, 어, 아, 떨어뜨린다. 아, 아이가 빨리 떨어뜨린 거였구나. 그, 봐, 이거 죽고 다시 하자. 이거 너무 판이 안 좋다. 롤체도 님이 이겼던 것 같아요. 롤체 해보나 이길 자신 있어, 롤체. 어 내가 어느 한 게임 정도는 베잉 님이 이기겠지. 이거 봐, 이 게임 다시 해야겠다. 빨리 끝내고. 전 시즌 차 님이 이겼다고요? 이번 시즌 뜨던가요, 그럼? 이번 시즌 아직 대보진도 않았으면서. 근데 전진 기억이 없어요, 되셨는데. 잠깐만, 나진 기억이 없잖아? 전, 전, 진 기억이 없는 걸랑요? 엄마 이게 뭐란 뭐란? 아이고 잘가 돌아오지 마 안돼 하는 게 너무 귀엽다 안돼 이미 튀어도 제가 이겠다고저랭안 돌리는데요? <웃음> 난랭안 돌리는데. 나는 랭 제대로 돌린 적 없는데 맨날 그냥 심심풀이로 1번 게임 안 잡히니까 랭 돌리는 건랭 여러분 추하시죠? 괜찮습니다 더 추해질 수도 있어요 오케이 좋았어 나중에 도전하러 <웃음> 이걸 어떻게 이겨? 이것도 깼네 근데 그 와중에 아, 이거 아까 했던 거다. 레이저 아래 벽 쌓는 거. 아이고. 근데 게임을 안 해봐가지고 <웃음> 규칙도 모르고 막 쌓았어요. 그냥 이거 처음에 했대. 아, 아까 너무 막 쌓아가지고 좀잘 쌓아보자, 이번에. 근데 모양이 좀 쉬운 것들만 주네. 주길, 줄 때. 하다 남았다. 뭐 약간 답점 답 답정너구나 싱글은 답이 정해져 있네 <웃음> 답이 정해져 있었네 뭐야 이거는 아저거 다섯 개다 나야 된다 이거지 됐다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얘를 기강 한번 다 잡아주고. 약간 건들 걸면 살까요? 안살죠? 못살죠? 아 이게 문제다 이거를 안 돼! <웃음> 아뭐팍 나가는 키를 알겠는데 키는 났는데 하지를 못하겠네? 아 이러면 떨어지잖아 어떻게 깨지 이거를? 타수해봐 봐봐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내려요 내려요 얘를 안 떨어지지 않을까 아니 난 떨리네 됐는데 <웃음> 됐는데 끝 다음 라운드 내 이거 다 깨면은 강해지지 않을까 하하하하 <웃음> <웃음> 당황하셨죠? 저 당황했어요. 저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 이게 다음 모양이야, 뭔지 아니까 보고 가자, 깡아, 제발. 어어어. 어어 아! 아, 헤어 이게 맞나? <웃음> 어, 이게 맞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잘 하고 있어. 그래 깡아, 널 믿어라. 니가너 자신을 안 믿으면 누굴 누가 널 믿겠니? 아 쇼라 큰거 이거 개쓰이을는데 여기 오케이 잘 심었어요. 자 여기다가 이쯤 아 이게 시아방의 질이네? 근데 아, 어, 이거 그냥 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다음에? 됐다. 오! 1초 남았다. 톡? 어? <웃음> 뭐야, 이거는? 왜 이렇게 많아? 아, 여기 해야 된다. 이거 떨구면 안 되는 거지, 또. 내가 떨굴 줄 알아? 전혀 안 떨구지. 아, 이거 여기다가 올려버리고, 얘는? 어다가 올려야 잘 올렸다 소문이 날까요? 올려버리고 큰 거는 여따다가 오! 잘 들어갔어 아휴잘 조준을 잘했네 뭐어? 잘 맞춰서 잘껴 넣어야 돼 음.. 여단 넣고 어 안전하게 갈게요 <웃음> 안전. 아! 안전은 개뿔딱지 아, 이거야? 이 그랜드 피아노 어쩔까 이제어 어, 내려 내려 내려서 무게 중심 맞춰 무게 중심 맞춰 무게 중심 맞춰 무게 중심 맞춰 뭐야이건또 마지막이구나. 됐어. 어어! 됐어! 됐어. 됐다. 아니, 저걸 저렇게 해줘버렸네? 아, 근데 나 테트리스 진짜 못한다. <웃음> 아, 이거, 이거 금방 깨지, 이건 이제. 이거는 모양 보고 대작 유추, 유추, 해서. 아 닿으면 끝인데 뭐가 문제였지? 까마 아, 빨리 생각해봐 저 닿으면 안 되잖아 아잘 넣어야지 아 여기까지 맞는 거 같은데? 근데 여기서부터가 문제네? 이게 아닌 거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아닌 거 같단 말이야? 아 저기 안 들어가네? 야! 열어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히는데 드디어? 아! 잠깐만 잘못했어 다시 이거 어떻게 하지? 봐봐요 했어요 얘를 넣어요 그럼 얘를, 얘를 잘 넣어요 얘가 고비인데 이렇게 넣으면 탈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넣어요 놓고? 이것도 문제예요 걸쳐요? 아나 이거 알것 같아 다시 하자 나 이거 뭔지 알았어 나 알았어 알았어 아, 이거 깨달아버렸다 아 이거 아3트 만에 그래도 깨달았다 <웃음> 나 그래도 아3트 만에 깨달았네 다행이다 아 근데 진짜 다행이다 이거 3틀만에 깨달아가지고 어 깨달았잖아! 아니! 아니 깨달아놓고 <웃음> 틀리고 있어! 왜 답지를 알고 있는데도 시험 문제를 틀리냐 이 말이야 강아 자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좋았어요 여기다가 착! 아, 이거 참 좋았어. 이번만 해보고 저 가겠습니다. 그 실제 게임하러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따 놔야 돼. 이거를 내가 봤을 때여따다 넣고, 어... 얘를 여기다 놔 또. 그 다음에 얘를 여다 놔주고, 아하하하하, <웃음> 메리 크리스마스 놔주고. 오케이 okay, 좋아요. 놔주고. 어 이거면 수월한데? 그래, 아까 이렇게 이러, 아까도 이렇게 했어야지. 어안 보이죠? 어림없죠? 하지만 나 찾았죠? 이따가 해놓고 여기다가 문제가 이거 이거 안 들어갈 텐데 이따 이렇게 넣어요, 그냥. <웃음> 뭔지 모르겠을 때는 뭐다? 그냥 넣는다. 어? 허 가끔은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shit. 어? 어? 떨고 됐구나 여기는 깜짝이야 안 되는 줄 알고 놀랐네 안 돼! 왜안 돼? 아 정해진 블록으로 하는 거야? 아아 아, 시간이 다 됐구나 아니구나 아니구나 시간이 다 됐구나 빨리 스피드 스피드 스피드 스피도 스피도 스피도 스피도 아이따아이 하잇 짜아 하잇 짜 하잇 어 여기가 아니었나아 이러지 말아라 부탁이야 제발 이거는 이렇게 내려서 무게중심 맞춰 안돼! 비켜 어딜 이상한 걸또 붙이려고 도움 안 되는 녀석 놓고요 올리고요 올리고요 아.. 비켜라.. 아. 비켜라.. 좋았다.. 어.. 올려 그냥 올려! 아돼아돼 네. 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웃음> 아 이거 근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 아 이거 이거 내가 봤을 때 이거 깨면은 일반, 깨면 일반 게임 해도 된다! 이거 깨면은 일반 게임 해도 된다! 이거 깨면은.. 일반 게임에도 든다. 내가 봤을 때. 아유였나 아까 얘가? 오케이 됐어. 아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많이 껴낼 수 있겠다. 안전 안전하게.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아니 이거 게임에 안 알려준 잘못이야. 내가 봤을 때. 너 내가 그거 한다고 못볼거 같아? 나 지금 멍충이라 보는 거야? 네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똑똑해. 화나게 하네 정말. 여기다가 설치해서. 이거 뭔 저거지? 시간 남죠? 어 어? 어 아우 어우어 해야 해야 이까 이거를 싸! 미친 듯이 싸! 야 안 돼. 아유,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다시. 해 다시 해보자할수 있다. 어? 다시 하면 안 될까? <웃음> 첫 단추를 잘못 낀것 같은데, 급해서. 미안한데? 단추를 잘못 꼈다니까, 친구야? 내말좀 들어볼래? 그 옆에서 나 묶고 나 여기 쳐다보고만 있지 말고 아, 저기 병사 길이라 뭐가 안 된다 이걸 싹골라가자 하려고는 했데안 되겠다 할수 있다 그냥 맞춰 버려. 어, 안 돼, 너무 세게 났어! 안 돼, 야, 2초 남았어, 그래도. 아,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이거 아니야. 다시. 해. 다시! 해. 아, 옆엔 잘 쌓아놨으면서 왜 왼쪽이 저렇게 됐냐고. 아, 다시 아! 다시 아, 화나게 하는 게임이, 슬슬 날. 아니 게임이 화나게 하잖아요 좀 어? 아 이거 너무 아 근데 전파는 내 실수였어 그래 인정하자 내가 똑바로 놨으면 <웃음> 똑바로 놨으면 저걸 안 놨는데 아 똑바로 놨으면 은 저걸 안 놨는데 어이구. 아주 그냥 야 됐어. 좋았어. 좋았다. 아! 좋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나 지금 좀. 어? 일로 올려. 됐어. 가자! 안 돼! 나한테 왜 그러는걸 아이게 이렇게 있었네? 이렇게 해보니까 다시 해야 다시 해아 그래 생각해알팀 있네 진지하게 해본다 아냐 말은 해야지 바보야 방송중인데 바보 좋았다. 아, 안 좋았다. 이거 어떻게 놀아 한 거야, 저. 할수 있어. 어안 돼! 됐어 나안 돼! 상는 상탱, 상탱. 하... 빡친다 야너또 시장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이 악물고 게임을 할수 밖에 없는데 됐어. 그로 내려가야 된대, 이거. 야, 이거 기회로 삼자. 뭐야. 그래, 이거 기회로 삼자. 됐어. 비켜, 이거 사. 도움도 안 되는 저게. 쏴! 막 쏴! 겁났 쏴! 오? <웃음> 야. 지린다. <웃음> 아, 이 정도면은. 뭐야 잠김? 뭔가 어아더 열리구나 많구나 되게 시세움이 아이 정도면 내가 봤을 때나 수련 됐다고 봐나이 정도면은 배트로 배틀... 뭐 로컬 배트는 뭐야 아 컨트롤 연결이네 나이 정도면 싸울 수 있다 봐컵 잡기 갑자기... 잠깐 온라인 컵이고 이거, 이거는 좋았어 이게이 캐릭터 느낌 이 있으니까 다시 해야겠다 됐어 뭐야? 왜 아니에요? 돌아, 돌아가 돌아 스페셜이잖아 이거는 아니야 아니야 가자를 누르려 는게 아니었어 아니야 잠깐만 가자를 누르려 는게 아니었다니까 야! 나 스페셜 하기 싫어 노말하게 해줘 노말노말하게 해달라고 아 이거 겁나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봐도 뭐야? 파도일? 어이 씨바스겠어 옳지. 나 목숨 하나밖에 안 남아서 님들 어떻게 해? 뭐야? 뭐야? 이게 뭔 게임이야? 나 이제 방금 초보 딱지 떼고 왔는데 나 이제 초보 운전 아닌데. 어. 어, 잘못 났다. 이뭐 뭐. 뭐. 에, 목숨 목숨 얻어. 보이지 않는데요? 나 클났다. 나 졌다. 아니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아니, 안 돼. <웃음> 아니. 아. 아. 아니.. 나 스페셜 하기 싫었어.. <웃음> 아니.. <웃음> 안 해.. 아안 해.. 나안 해.. 아니 나 스페셜 하기 싫었다고.. 아, 이제 좀 강해졌다.. 하고서 좀 강해진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 안 해.. 안 해.. 안 해.. 안 네, 해.. 네, 네. 어떻게 바꾸지? 레이스 이지 맞나? 온라인 컵 찾기 온라인 컵인데 이거는? 게임 찾기 레이스 이지 그래 나는 나는 <웃음> 저는 경험치 셔틀이 아니에요 선생님 아, 그래 나는 그냥 레이스 나왜왜 왜 이거 돌아가는 거야 시작 어머 뭔.. 뭔 일이야? 어머 어머 됐다 노멀인데 이거는? 나 이지.. 이지 하고 싶었는데 이지는 어디 가고 노멀이 돌아왔지? 나 이번 잘 싸워본다 좋았다 좋았다 어아 필요없으면 이렇게 버리해도 되네 생각해보니까 이건 레이스니까 <웃음> 묵직해요 아니네 오히려 좋네 저 사람한테는 아 이거 잘 보고 써야되네 생각해보니까 좋았다 뭐야? 어, 개꿀? 개꿀? 아, 풍선 저 맞아야 되는데. 아, 아깝다. 아깝다. 자강도 점점 면적 좁아진다. 할수 있다 이거나 받아라 어? 됐다! 드디어 이겼어! 드디어! 드디어 이겼어! 나도 여기다 해봐야지 <웃음> 드디어 이겼어! 됐어. 이겼으면 됐어. 한 번이라도 이겼으면 된 거야. 됐어. 됐어. 나이 게임 안 해. 됐다. 오늘의 게임은 여기까지. 됐어요. 전체 목표에 다달했습니다. 미정론 만족합니다. 아, 만족합니다. 제가 이겼, 이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이겼어요. 블럭도 못 놓고 탑도 유사하게 썼던 제가, 제가 드디어 이 사람이 이겼어요. 하악! <웃음> 아... 부렷하다 <뿌듯하다. 웃음> 아... 더 이상하고 싶지 않다. 잘 가라, 할 게임마.